대전자영동에 위치한 대학과 다가구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지 77.4평이고요. 건축면적 46.4평입니다. 중국년도는 2003년 6월 9일 사용승인 났습니다. 주차는 8대 가능하고요. 태양광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2억 1000만원 가능합니다. 월세합계 415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월순수익은 327만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11.66% 되겠습니다. 실 투자 금액 3억 3,700만 원이면 매수 가능합니다.